안녕하세요 겸지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우체국 쇼핑에서 나온 진홍삼정 인데요 우체국 쇼핑 진홍삼정은 6년 근 국내산 홍삼 10%가 들어가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먹는 부드러운 홍삼정 건강기능식품 이에요 열어보면 굉장히 구성이 알찬 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선물로 준비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홍삼정이라 이렇게 병으로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이고 이 우체국 쇼핑 홈상정은 몸에 좋은 국내산 6년근 홍삼과 전통 원료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맛으로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홍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면역력 증신이나 피로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혈액 흐름 개선, 황산화인데요 홍삼에는 또 진세노사이드 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살펴보니 총 4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섭취 방법은 1일 2회 그대로 먹거나 온수나 냉수 80ml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잘 챙겨야겠어요 그리고 신융합 농축 시스템으로 제조하여 홍삼의 부드러운 맛과 향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밀봉이 잘 되어있네요. 속에, 속에 또 이렇게 캡이 씌어져 있어요. 열어보면 굉장히 진한 농축액이 들어있죠. 음, 홍삼 향이 은은하게 나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케이스 옆에 보면 작은 스테인리스 스푼이 들어있어요. 이 스푼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떠보면 굉장히 고농축 홍삼정이에요. 고농축 그럼 한번 어떤 맛일지 맛보겠습니다. 와! 되게 진하네요 이게 인삼향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진짜 고농축이에요 맛은 부드러우면서 향이 진짜 살아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우체국 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홍삼점 지프트 세트예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